안녕하십니까 야매뉴스입니다.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민통선 통제구역인 파주시 해마르천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큰 재산인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야매주부 오미연님께서 민통선을 넘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하려 하였으나 누구도 야매주부가 온것을 몰라 근처만 구경하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가까운 곳에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서울에서 약 1시간 혹은 1시간 반이면 가는 곳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99%가 가보지 못한 곳 파주 해마루천을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스텝이 탔네요 <웃음>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웃음> 아 이제 스텝도 모아지네요 자원봉사자전이에요 뭐돈 주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들 입문해 보겠다고 음. 이곳을 여행하는 방법과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통선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영어로, 영어로 DMZ냐? DMZ? Z입니까? 네. DMZ라고 읽으세요 DMZ. 옛날 분들은 이 글자를 Z라고 읽으시죠? 제트라고 읽으면 틀린 발음입니다. Z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G와 Z의 발음은 다릅니다. 같은 유성음이지만 유성, 유소, 유소, 유성음이 유소 유성음 뭔지 모르시죠?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민간이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살벌했습니다. 마치 이라크 국경지대를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 이곳에 들어가려면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통선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전화번호만 알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구 전화번호냐고요? 이곳에는 식당과 카페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요 오디. 오디. 요거 오디 원액, 저희 해마르촌 주민이 직접 오디 농장에서 원액을 짜서 여기다 납여 기르신 오디예요네 맞아요 이곳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화 한통 넣기만 하면 군인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니지 우리 군인의 아들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친절하게 통과시켜드립니다. 이곳 첫번째 방문은 1616년에 돌아가신 조선 최고의 명이 동의보검의 저자 허준 선생님의 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곳에서 허준선생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허준선생님 네, 뭐였고 이게 부인이구나 500년 전 유전학 학문과 빅데이터를 통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셨습니다. 허준선생님 묘 앞에서 저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을 때 아 이거 나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떤 나물보다 맛있어 역사적인 곳에 와가지고 먹을 거 저렇게 아, 이게, 이게 허준 선생님 묘잖아 이게 약초야 약초 봄에 나는 이 모든 나물은 몸에 미네랄 무기질 최고입니다 우리가 염록소를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다 염록소를 먹금고 있어서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함께 스텝까지 불러 뜯더라 마라 하시면서 아주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시죠. 먹고 살라고. 오늘의 스텝들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소개를 하자면은 제네들은 그냥 멀리하기에 좀 어려운 그 친족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오 감독 딸하고요, 우리 딸하고요 오늘 두 명을 스텝으로 불렀어요. 이 친구가 저의 딸이고요이 친구는 야매집부 딸입니다 이제는 너무 커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만 너무 사랑하는 딸과 조카입니다 딸은 나의 대회를 이어 카메라를 둔것 같지만 사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캐나다에서 스타벅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분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청정지역을 다니면서 양봉을 하시는 분인데요. 구례에서 강원 그리고 민통선까지 옮겨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시는 분입니다. 꿀을 여기서, 구례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오. 꿀을 따시는 분이래요. 네, 네. 이따가 한번 구현가죠 우리. 저 이분 찍으려다가 벌에게 쏘여 온몸 벌집될 뻔했습니다. 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갈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제가 가까이는 제가 시커먼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가자 한마리가 저를 죽자고 따라와 진짜 시커뱉했습니다. 어, 나한테 계속, 계속 덤비, 덤비고 있어요 벌이 <웃음> 녀석이 차이까지 쳐들어와서 귀엽고 한방울 쏘려는데 어 나한테 계속 공격을 했어 결국은 성공 못했습니다 이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갔다가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꿀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판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량 조합으로 뭐싼 가격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시중가 6만원짜리 꿀을 이분께 직접 연락하시면 4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화분도 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꿀이나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이분께 연락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만원이면 싼거야? 이 연락하면 살수있는거아 이거 협찬 아닌데 또 협찬이냐 또 PPL이냐 아 딴지 걸것 같네 이곳 마을 이름은 해마루촌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봤던 살벌함이 더할 줄 알았는데 사실 들어와서 느끼는 건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몇시간을 차로 움직이면서 군인 옷을 입은 분들은 한번도 구경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 사람 구경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열심히 돌았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을 발견했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에 촬영지지 말입니다. 아 이거 좀 어색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예, 네. 이게 한 50만 평대의 초병도섬 어, 이 촛병도 섬인데 일사구타다 중문군 주둔지가 여기야. 이분은 전직 사회복지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약 10년 전 이곳 해마루촌으로 입주하시면서 이곳 마을을 발전하기 위해 일하신 분입니다. 아... 에서 다치는 직장 나가는 사람이 거의 한 20%고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장으로 한 10여 가구씩고 농사짓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농사가 국가치가 있을 많이 찍겠지 그죠? 지금은 허준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약초와 힐링 캠프장을 만들어 조용한 이곳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제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두 손에 한. 오오큰거큰거오큰거큰 거. 큰 거. 오, 큰 거, 큰 거. 우와, 이게 다큰 거예요? 더 커요? 더 커요? 계속 놔두면은 뭐라그고이게메시지이메시지이가이되 메시지가 축이 되있지가축고발자지이 되고, 메시지가 축이 되고, 메시지가 축이 메지가 축이 되고, 메시지가 축이 되고, 메시지 되고, 메시지되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 해마루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s h e from China. t h y a very famous. 다음번 영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수가 왔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며 메이크업 퍼포먼스 쇼를 하고 있는 칭칭이 오미연 야매주부를 만나 중국식 메이크업을 소개합니다. 다음주 영상을 기대하세요. 자 구독을 누르셔야겠죠.